자, 이제, 오기체질, 오기체질론과 다이어트법. 이 오기체질론과 다이어, 다이어트법을 우리가 이제 오픈을, 이제 얼마 안 남겨놓고, 이제 최종적으로 개발해 나가니까, 이 오기체질론과 다이어트법. 이거는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인간을 보게 되게 되면, 큰 구성이 우리는 하나의 두뇌다. 이것이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뇌로부터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큰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뇌에서 가지고 있는 거,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 이 신체적인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거 신이라는 거다. 이 두뇌와 이런 것이 있으면, 자, 마음과 몸이 있으면, 이제 나머지 거는 뭘까? 기. 응? 기. 아이, 그, 그기 아. 말고. 아. 응? 자, 여기는 뭐, 우리 항공되 있고, 모든 것들이 참다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지 자, 이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면, 이,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다. 인생. 이 삶이라는 것이다. 삶. 결국 우리는 이, 이 삶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작용으로 습관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우리는 자 타고난 사주를 기반해 갖고 운명으로 어 태어나서 이것이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는 운세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과 이것이다 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가장 중요하지? 그러면 인간을 풀게, 모든 학문은, 자, 모든 학문과 과학과 기술과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게?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자, 인간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 행복하고, 편리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든 과학과 기술과 이런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서 고통에서 좀 벗고, 그러면 우리는 두뇌의, 두뇌, 두뇌의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막 만들었던 것이 잘못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다. 자, 이것이 우리는 그동안에 뭐 명상이 되든 종교가 되든 수련이 되든 이런 쪽으로 간 거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것이 아니됩니다 인간 두뇌의 과학이라는 거다 인간의 우리는 두뇌과학이라는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트레이닝하고 수련하는 것이 우리는 브레인미션이다 그동안 우리는 시작을 하다가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하고 우리가 체질을 넘어서게 되게 되면 이 단계를 가게 되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는 신체를 우리는 편안하게, 고통에서 편안하고 아프지 않고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병이 들게 되면 고치야 되고, 이런 것이다. 그죠? 자, 이것이 우리는 오기체질론으로 푸는 거야. 자, 그럼 오기체질론 속에 우리는 다이어트 하는 거는 일부분이다. 살 빼는 거는 일부분이다. 그지 살 부분은 우리가 참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인생을 우리는 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했나? 우리는 수리사주와 수리심리와 숫자운세와 그치? 이거는 우리는 만드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조금 빠진 게 있지만 은 우리가 지금까지 오픈한 거는 포폴스에서 오픈한 거는 우리는 어떻게? 이 DB, 30종 DB를 우리는 완성을 했어 일단 어떤 방법으로? 그치? 그 다음에 우리는 가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 체질 DB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치? 일단 공개를 해놨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우리는 뭘까? 다음 단계는 뭘까? 그럼 당연히, 당연히 이히이잖아이 브랜미션과 우리는 어떻게? 육경해다이 말이야 그렇지? 이 순번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일위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딱 정해져 있는 논리라 자 우리는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도 극복하고 묵고 사는 것도 잘 먹고 살고 우리는 돈도 열심히 배우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인간관계도 좋게 만들어 갖고 우리가 이렇게 가자 하는 것이 이 인간의 삶이다, 이 삶. 생활이다, 이 말, 생활. 자, 이 단계가 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지 너민제 좋게 살아야 하고 건강하게 살고, 너민제 내수해갖고 나 출사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신체를 관리해야 할수 있어야 돼. 그러면 신체를 관리하게 되면 우리는 이 오기체질론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단계에 가게 되면, 이, 이, 이 두뇌를 가대. 그러면 다음 단계는 여기서 어떻게? 이래 시작되게 되면 이리로 갔다가 다시 이것이 통합돼갖고 이렇게 오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 가는 순번대로 자연의 이치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오기체질론이 뭘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지금 우리 오기체질론을 하기 때문에. 자, 그동안에 우리가 체질을 하게 되게 되면 이 체질론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율무일한 것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다.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다 자, 그래서 이 시작이 우리는 400년 전에 이 이재마 선생이 이 사생체질을 제시하면서 인간에는 이 신체적인 변화에 의해서 체질에 의해서 이런 것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은 그거는 정말 초기 이론이야. 처음으로 누구말때나 이런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 아인슈타인이 그제 이렇게 만들지만은 그 사람이 이론을 제시해가지고 이 나아가면서 계속 발전을 해갖고 제품이 나온 것이지 이제만 선생님이 이것이 완벽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주사도 나보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나온 것이 우리는 태와 소라는 거다 자 인간에는 양과 음이라는 것이 있고 작은 사람도 양과 음이 있다. 그러면 이 양과 태와 소는 덩치 큰 것도 있으지만 장기가 큰 것도 있다. 그러면 장기가 큰 것이 있으면 우리는 기에 큰 것도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그때 의학이 안 되고 없고 우리가 인간의내부도 쉽게 우리는 이게 해부할 수도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태자가 자 기운이 큰 것인지 사람 덩치가 큰 것인지 장기가 큰 것인지 이거 불분명한거 아니야? 뭔가 크고 작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양과 엄이 음 있고 큰 사람이 양과 엄이 음 있고 작은 사람이 양과 엄이 음 있고 이것은 체질론의 시작일 뿐이다 시작 아주 초보 단계의 우린 시작이다 그러면 우리는 베리 누구말따 400년 전에 이재마 선생이 한 거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까지 발달해온 그 가정에 벨이 어떻게 전화기를 <웃음> 빙빙 돌려가지고 전화한 그 단계다, 이 말이야. 그것이, 이것이 만능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체질론이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건 완전히 허구야. 우리나라 사람이 좀 버려야 될 거는 옛날 걸 틀리도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 구별도 안 하고 옛날 거를 너무 선호하는 데 있다. 옛날 거는 과감하게 틀린 것은 버려야 되는 거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 우리 그거잖아요. 인생살이 하면서 틀린 것은 고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그것이 학문이야.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됐다. 옛날 사람이 어떻게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이게 우리는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종성한 거야. 자 예를 들게 게되 되면 우리가 한저부자 지금 뭐 나라가 막 난리 났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 우리는 벌써 어떻게 원자력까지 수출하는 나라에서 핵 만들어라 하면 못 만들겠나 그 <웃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누구만 따로 요새 뭐, 뭐, 뭐. 어? 지금 우리나라 이 원자력 수준이, 과학 수준이나 뭐, 원자력 만들라 하면, 그만 만드는 거야. 색시름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만들어갖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것으로, 이제, 실험도 안 해도 원자탄 다 마는 거야. <웃음> 그 정도로 우리는 과학 기술 됐는데, 이 캐캐 묵은 것을, 어? 여기에 맞아갖고, 여기에 니가 <웃음> 크고, 낮추고, 이거 하는 거 웃기는 거예요 지금 현대 생활에서는.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것을 출발해가지고 우리는 다음 단계는 뭘까? 다음 단계는 오행 체질. 자 다음 단계는 우리는 오행 체질이라는 것이다. 이 오행은 우리가 그 원리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동양의 어떻게 되면 최고의 동양의 최고의 이론일 수도 있다. <웃음> 그런데 이 오행을 우리는 잘못 번역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해왔던 이 사람들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누구 말따나 시를 이렇게 깊다 보게 되면 단추를 한번 잘못 깊게 보게 되면 엉뚱게 가뿐했대 자, 그래서 이 오행이 잘못해가지고 이 오행에는 어떻게 사상체질에서 오행하고 우리가 상벽을 이루는 이론으로 그동안에 군림해왔어 굴림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행 자체가 조금 있으면 하겠지만 오행의 원리가 어쩌게 되면 나중에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겠고 오행의 원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논리에는 현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이론일 수도 있대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오행을 제시한 것이 전부 다 호도돼갖고 지금은 엉뚱하게 가 있는 게누구말따는 강조로 가라 는데 저 삼촌보가 서 해묵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행이,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지. 그냥 막 오행만 해갖고 최소 이렇게 오한 거지. 자,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최근에도 이렇게 이것도 잘안 맞고 이것도 잘안 맞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팔체질이라는 걸 만드는 거야. 그런데 학문이 되려면, 학문이 되려고 하게 되면, 근본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경우에는 새로운 학문을 도입해야 돼. 그리고 말말 자체도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말 떠돌아다니는 팔체질 한번 보자 오행체질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모카토금수다 그지? 자 모카토금수가 이것이 오장육부라고 했다 뭐육부 나중에 하지만 자 오장이라 는데 이거형 이거형 이거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오행이 어떻게 목행이라간 팔체질에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양음으로 나눠 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목양목음 이거는 수는 없다. 왜 이것이 네 개밖에 없으니까 다열 개를 만들이렇게못 만드는 거야. 이지 이것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사상체질을 기반을 내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토양 어떻게 토양 토음 금양 금음 수양수음 이거는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는 또 우리가 뭐 심포가 작용해 가지고 이거 뭐 인간의 뭐 장기도 없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또 바꿔야 될거는 옛날에는 우리가 이 해부를 못했다 이 말이야 이제부터 여러분들 봤지만은 옛날에 허주일때 이거 장기 해부 못해갖고 그 스승이 유인태 스승이 내배 잘라갖고 확인해봐라 한거야 이거 그치? 아나? 그럼 그때는 장기가 없으니까 막 그림으로 만 이것만 알았지만 뭐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거야 수술 자국도 없고 그때는 어떻게 수술 도구가 있어요 함부로 뭐별를째 보든지 하지 자 그때는 해부학이 안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해 가지고 오장육부라는거 육부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오장으로 해결하면 잘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다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뭐 해석하다 보면 예외라는 거죠 예외 오장육부가 생겨난 것은 오장육부를 만드는 것은 오장이나 육부 갖고 해결을 하다 보니까 해결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가상의 이런 무체를 도입한 거야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이런 우리 장기를 풀게 되면 장기가 있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이 왜 장기에 들어가 있나 그렇지? 인간의 마음이 우리가 장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을 장기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오장육부, 사전에 오장육부 해놓은 거, 이거 전부 다 쩔어, 원체에. 없는 걸 갖다가 있다고 하면, 이게 되겠나? 근데 이런 말 했으면 좋렇지만또 이런 걸 뻔해 알면서도, 그 오장육부라고 맨날 텔레비 놓아갖고 이야기 하는 거, 그것도 또 웃기는 이야기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은 그 안에 또한게 들어있는가 봐, 다이? 그렇지 그게 장기가 한게더 있는가 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것은 원리가 어떻게 이 사상체질을 기반으로 해서 오, 이것을 오행해. 이거는, 이거는 진짜 별개의 문제다. 이거는 역학적으로, 역학적으로 풀어왔기 때문에 이건 논리적으로 풀어온 거야. 논리적으로 풀어왔는데, 이거 갖고 이것이 체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붙어 갖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은 이거는 결정적인 오류라 이거는 체질론이 아니다는 거 체질론이. 이런 말해서는 뭐안되겠지만 이것이 여덟 개를 여덟 개 있다 하면 목양, 목음, 이 수양, 수음 이거 안 붙여야 돼. 결국은 어떻게 이거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고거고 이거 짬뽕 해 갖고 완전 짜 짜장면 짬뽕 만드는 거야. 근데 짬뽕은 맛있기는 맛있다. 그지 <웃음> 그래갖고 이것이 확 해갖고 하는데 거기 맞나 이 말이야 그게 또 이? 사람들이 있어면너 이론이 맞아야 돼 이론 니는 이것 다 이거는 점쟁이들이 하는 짓이고 이? 그리고 이 사상체질이 지금 사상체질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한의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이건 점쟁이가 만들어요 점쟁이가 여러분 이것으 사상체질은 이건 침쟁이가했는 거지 그지? 이제말선생은침쟁이니까 그 당시에 침대이잖아 지금이야 우리는 어사라는 거지 그전 어사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 이거를 역학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 천문 천문지리 응? 자 이것이, 이것이 짬뽕이 돼갖고 이때까지 우리는 체질인데 이 체질이라는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체질은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다는 그러면 이것만 잘 갖게 되면 우리나라는 나중에는 이 체질 갖고 노벨상 탈수 있는 거야. 이거 갖고는, 이거는 근본이 사꾸라기 때문에 노벨상인 건 지랄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고. 그런데 체질이란 그것이 이 완벽하게 터득을 해갖고 앞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정말로 노벨상 까면 되는 거야. 우리 노벨상 탄 사람도 봐봐. 재창의 사람들은 노벨상 못타지면은 뒤에 이것이 연구가 많이 돼갖고 이론으로 실전으로 우리는 과학으로 증명했을 때 의학으로 과학으로 증명했을 때 그것이 이제 노벨상 가면이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게 이거라. 우리나라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이 단두 가지 있어. 뭔지 알아요? 하나는 천부경과 이 사상 체질두 가지가 있어이 외에는 전부 다 다른 나라도 다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잘못된 잘못된 것은 전부 다 고치고 그죠? 이 잘못된 것은 전부 다 고치고 우리는 이 체질을 완벽하게 부하기 위해서 이 오기체질을 우리는 풀어놓은 거야. 오기체질은 오행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 오기체질은 다섯 개의 우리는 에너지, 다섯 개의 에너지 밸런스를 이루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부가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오장의 문제예요. 자, 여기서 오장이라면 우리는 다섯 개의 장기를 말한다.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장기와 장의 차이. 자, 여기서 우리 한 개만 해보자. 비장과 위장의 차이는 뭘까? 뭐 위치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그지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비장은 장기장자예요. 한자로 보게 되면 장기장자고, 이 위장은 창자장자다. 그러면 이거는 창자고, 이거는 장기다. 장기라는 것은 우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다. 자, 우리가 효소를 만드는 에너지, 에너지를 만드는 장기의 기운을 갖고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요 창자는 어떻게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다 통과하는 파이프 창자니까. 흘러간 이것 자체가 우리는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는 우리 신체적인 인장에서는 이것이 많이 작용하지만 은자 그래서 이 에너지 밸런스는 5장의 에너지 밸런스예요 5장의 에너지 밸런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개의 장기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건강할 때는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다 에너지 밸런스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붕괴되는 순간 에너지 밸런스가 붕괴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질병이 발병하게 되는 거야. 자 에너지 밸런스가 붕괴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질병이 붕괴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것만 에너지 밸런스 이것만 완벽하게 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질병의 원인이 너대 아프다 이게 아니라 이 병은 이 병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 병이 도래했다. 그러면 병, 병의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기체질론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것이 오기체질론. 그러면 이것만 완벽하게 터득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는 정말로 이 건강을 지키고 체질 연구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겠지